빵, 오양맛살, 깨진 계란.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이미 깨진 계란이지만, 한번더 깨서. 오우, 이게 뭐야. 소금을 좀 넣어주고. 아유 잘 뒤집어졌네 이렇게 서서히 낮은 불에 약불로 익혀주면 돼요아 카톡 보다가 늦었어 아 탔네 아 이정도면 탄 것도 아니에요 잘 익은거에 속하는거예요 확실히 요리할때는 요리만 해야지 딴짓을 하면 안돼 자잘익었으니까 이제 가볼게요 아 뜨거워라 쟤를 칼이 잘 들어야 되는데 김밥 자르듯이 김밥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아 약간 뜯어졌다 고다리는 내가 먹고. 음! 고다리는 내가 먹고. 이건 동치미 무를 한번 조금 썰어 봤어요. 동치미 무하고 개운하게 먹으면 맛있으니까. 그리고 케찹. 자, 이렇게 어린이 간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쓸데없이 이런 걸 만드는 걸 좋아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아, 맛있어요. 음! 동치미는 동치미 문은 딱히 없어도 되니까 그냥 먹어도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부드럽고 굉장히 부드럽고 아버지 이거 하나 드실래요? 응? 이거 하나 드실래요? 어. 기다려보세요 음, 잘 먹었습니다